제2의 네, 숨바꼭질 이제 시작 여기서! 한 야, 번, 아니 숨바꼭질을 둘. 왜 해! 희승이 형랑 했다고. 아, 그냥 탐방만 하자! 아니, 희승이 형 응. 했어. 야, 아니 위에 더못 올라가요? 아니요, 4층까지 4층 4층. 가거든요. 4층. 아니 잠깐, 일단 들어봐요. 안녕하세요. 뭐야? <웃음> N.I 분위기와 <웃음> 선우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여기 촬영 전에 왔는데요. 네, 여기서 저희가 제2의 숨바꼭질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요? 아까 전에 제가 희승 형이라 했는데 음. 제가 이었어요. 아 그래? 여기 아, 건물은 그래. 2층부터 4층까지였습니다. 음. 여기 엄청 많거든요 스파시. 아니 좀 무서. 그래서 제한 시간 15분 안에 참가를 해야 되는데. 무 무섭. 야, 이런 건데 알았으면 나안 왔지. 나는 저, 그냥 한 번만 들줄 알았지. 일단 잠가를 하셨. 네가 옥상 가자며 <웃음> 나옥 잠가 <웃음> 하셨기 <웃음> 때문에 <웃음> 좀 옥상 보러. <부러운> 이제 <웃음> 거부는 거부는 못 하겠습니다. 아니 옥, 옥상 옥상 보러 하는. 옥상, 옥상 옥상은 아닙니다. 슬래 누가 하이브 보로 이긴 사람이 술래하는 거 일단 술래는 왜냐면 은 덜어 다닐 수 있으니까. 숨는 아, 아, 사람은 아, 숨을게. 아 숨으면 은딱그 네. 자리에만 있어야 되는 거고 네네네. 이렇게 찍어주시고 네네네. 그럼 이 불빛 따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형이 숨는 네. 사람은 불빛 보이면 안 되죠. 어 아, 그래? 그럼, 네. <웃음> 그러면, 진짜 무서운데 그러면? 그러면 은 제가 숨을게요. 제가 숨을게요. 그럼 아, 형이 술래하 그래? 네. 제가 좀안 무섭거든요. 여기. 진짜? 네. 왜? 그러면 은 시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자 형, 형은 형 옥상에 가서 아 그래? 3분 동안 기다렸다가 알겠어. 시작합니다. 제한, 제한 시간은 15분이니까요. 오케이. 이제 지금 일단 와 어, 재밌겠다. 우와. 오케이, 옥상에 <웃음> 가. 나이런때 처음 와봐, 진짜. 옥나 이럴 런가 처음 와봐. 오케이, 일단 옥상에 가서 시, 3분 동안 세우세요. 네, 알겠어. 4분. 3분 세주세요. 25분 또 그냥 내가 좀내려놓면 네, 되는 거 같아. 는 25분에 내려놓 알았어. 어 얼른 오세요, 저 없어. 자, 자. 나봅시이 갓에 불꺼지 어떡해? 아그거 계단 성공이었거든요. 여기 왔다 갔다 했잖아요. 다 보였거든요. 아니 너무 무섭잖아. 내가 지금 이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무섭다. 와 이거 진짜 무슨 데야? 와 진짜 예쁘다. 와. 와 진짜 예뻐요. 별 완전 많이 보여 미쳤다 우와 별 진짜 많이 보인다 우와 와 진짜 우와 우와 별. 우와 별우별 진짜 많이 보여 우와 대박이야 우와 나 나중에 이런데 와가지고 진짜 나 힐링하면서 쉬고 싶어 너무 <웃음> 감다 진짜 어떻게 너무 좋아 저 신발끈만 묶을게요 혹시나 제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지금. 아, 갑자기 이게 왜 풀렸지, 근데? 이제 사소한 거여. 나 너무 무서운데? 아니, 근데 별이 진짜 많다. 우와, 여기 너무 힐링된다, 진짜로. 우와. 저기요! 네. 아, 저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대박인게 별이 진짜 많이 보여요! 이 <웃음> 너무 잘 보여요. <웃음> 우와, 너무 이쁘다. 이거 어떻게... 너무 좋아. 우와. 뒤쪽에... 섞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아까 전에 거기에서 었으니까 이번에 이쪽을. 계단 뒤에 공간이 있다는 거를. 아까 희승이 형이랑... 여기 그거 했지만. 손우 형이랑 안 했으니까 뒤에 있는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단 여기 여기가 요 여기 더럽네 오, 오. 그러면은 아까 거기로 갑시다 아까 거기는 그 제가 두고 시작해볼까 15분 진짜 오늘 탈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탈. 탈 진짜 와 무슨 보름달이 무슨 나구이 오냐? 무슨 보름달이 이렇게 막 <웃음> 약간 무서워 오늘 좀기진이 많이 나올 것 같은 날인 것 같아 이상해 아무튼 시작하러 가볼까 아 너무 좋다 진짜 이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요거? 진짜 시작합니다 어, 보여 줬다. 보여 줬 선희 똑똑한 니까 여기까지 볼수 있어요. <웃음> 너무 무서운. 제일 <웃음> 선 <웃음> <laughs> <테리어> 말이 많아서 아마 찾는 것보다. 말도 할것 같아. 야나 간다. 너 조심해라. 너 바로 그냥 해가지고 우리 빨리 옥상 보러 가자야 옥상 진짜 예뻐. 알겠지? 너는 위험한데 숨지 마 너. 야 우리 조심해야 돼. 알지? 아나 몰라. 아, 진짜 가기 싫어. 아 진짜 싫어. 아니 몇 층에만 있는지 알려주면 되냐고 물어보면 안 돼요? 저 너무 싫어.. 싫어요 시려워, 야! 빨리 저 그냥 몇 층에만 있는지 물어봐서 달저 진짜 생각보다 쫄가봐 아니 제가 실제 이런 폐가 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 이거는 이런 폐가 솔직히 보면안 되거든요 진짜로 진짜 이거 진짜 씌워가지고 저희 있는 데까지 와가지고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아, 이거 진짜 진지하게 지금 손을 묶고 계신 거예요? 아니죠 아진짜 불러 라이 진짜 <목소리> 이을야너 <침대리를. 웃음> 여기 없지? 여기 없어 나 갔나 너 있으면 몇말에 나와 아, 이런 걸왜하자고 하는 거야 정말 밖에 얼마나 예쁜데 그런 예쁜 것만 보고 오면 되지 우 <목소리> 그정 어? 정말. 정말. 정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 어? 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무정다 어? 인간적으로 너무 무섭다고 나말 거면 빨리 나와 그냥. 정말. 기말 정말. 게 여기 있냐? 야너 여기 있지? 야나 거면 빨리 나와 나 못가겠어 여기 이상 못가다 진짜 너무 무서워 이런데 진짜 있으면 안돼요 진짜 나 갑자기 내가 이걸 왜 하자고 했지? 얘또 야비하게 바로 그냥 여기로 음. 이런 숨은 거 아니야? 너 위에 올라가지도 않았지? 이런 답답한 놈 야파도 여기 있네 재선내 <laughs> 야 이거 들었다 방망이 들었어 지금 진짜 너안 나와? 야너어디있는 거야 <웃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군지 하면서 지금 영화 보는 그 사람이랑 똑같아 진짜 야 니키야 니키야 나 포기하고 싶어 야너 설마 나가는 거 아니죠? 진짜? 여보세요? 야너몇 층이야? 이쯤도 4층 어딘가 있으니까 알았죠? 이제 거의 5분 전도 남았어 빨리 찾아야 돼형아 3분다 3분 3분밖에 없어 3분밖에 안 남았어 3분 반 오케이 바이바이 귀신 따로 한거아냐너요기 있음 같냐? 와아! 아하! 깜너 알아? 네? 나 진짜 별의 별좀 많이 이겼어요 이제. 태한 시간 끝났고요. 시간. 네, 소리 다맞어 네? 많이 왔어. 많이 틀렸어 여기 있어. 래자 그래? 이제. 수배 잡기는 제가 이겼고요. 근데 뭐 이겨서 무거... 집어보제한 시간 안에 못 찾았습니다. 근데 아 젖다고 뭐 말해주세요. 네, 제가 졌습니다. 무서웠다고 해서. <웃음>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웃음> 너는 가만히 있었으니까. 아, 그러면 단체 끝나면 형, 형, 숨을래요? 그냥 스물래? <웃음> 아 진짜 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야 이런 데 있으면 안 돼, 그냥. 저 하나도 안무섭거든 진짜 난이 이 음악 소리가... 때문 <웃음> 아니 근데 나, 나중에 끝나고 옥상 가보지. 옥상 진옥상 안 갔어요. 아니 갔. 옥상 있었는데 별이 진짜 완전 많이 진짜 예쁘더라고. 그래서 좀 가고. 다 아, 저는 못하네 아니 못하는게 아니라. 저 같았으면 여기부터 탔을 거야. <웃음> 왜? <웃음> 저, 여기밖에 없으니까. 뭘 여기밖에 없어 지금? 얼굴에 승부가 많아. 아니 이런 데는 누가 봐도 알잖아요. 어디가서 근데 여기는. 야나 처음 여기 가지도 못했어 무서워서. 그러면 단지 끝나면 아니 뭔데 눈에... 데려오자. 뭔데 네? 데려오자. 아무도 안 오고 <웃음> 그렇게는 한데 아니야 혹시라도 성훈 형아 성훈 형안 오겠다 그러면은 다시 제 2의 성훈 형이랑 두 번째로 슬래샷이 아 그럼 아, 제가, 아, 제가 제가 이제 숨는 사람 네. 오케이 사람. 오케이. 오케이 일단 하죠, 저희는 끝나면 일단 끝나면 다음에 우게 다음에 만나죠 언니 그래.